안녕하세요. 전화를 받고 나서 뭐 전자책이다. 아니면 강의를 듣는다. 뭐 이런 내용에 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일단 뭐 내용을 듣고 나서 공공이또 영상을 만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뭔가 피부로 와닿게끔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영상을 찾다 보니까 또 영상이 나와 있네요.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물론 제 영상을 구독하는 분들 중에서는 뭐 이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저한테 전화가 왔는 분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독자가 늘다 보니까 뭐 새롭게 구독을 하신 분이 연락이 오셨는지 뭐 그것까지는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 물어보시니까 영상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라고 올려놓았지만은 조금 부족해서 추가 영상을 한번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을 보시고 나면 느낌이 와야 되죠. 물론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결국은 돈 욕심만 가득해서 생긴 일입니다. 그 주변에 친구가 있던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기적인 성향이나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아서 아니면 돈 욕심만 많아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 이런 사례들은 결국 다단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신종 다단계로 이렇게 엄청나게 변모했네요. 대부분 말빨 좋고 뭔가 부추기는 사람이라면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일단 모르면 주변에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뭐든지 사돈의 팔촌에 돌아가신 조사님께도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사람들은 버스까지 대절해서 아파트를 사러 다닙니다 동이랑 서울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사실 아무나서다올라요안는게 아니에요 은행 전산카드와 계약금의 일부를 준비하라는 살뜰한 고지도 있지 않습니다 다음 날 서로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약속 장소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비밀이야. 전세 버스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20대에서 5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다 멀리 보인는데 30명이 함께하는 아파트 매매 투어. 여기는 항공. Sole, s o l 서울 o l e Sole, sole, sole, sole, sole, sole, sole, sole, 다 o l e 은또 아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 주택가에 수십 명의 인원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이색적인 풍경이 연출됩니다. 스타데 그때 이제 내가 이렇게 안 되겠구나. 다니면 돈도 못 벌겠다 싶어서 때려치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다니 원래 영보다요 거의 여기 이 아파트 투어의 첫 목적지는 지역 정보의 밝은 동네 부동산 비좁은 사무실에 3, 삼5오 끼어 앉아 열심히 설명을 듣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오른다는 얘기에 너도 나도 관심을 보이는 회원들. 매물 앞에서는 서로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어의 막바지에 접어들자 아직까지 계약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눈이 더 반짝입니다. 하지만 지난 1, 2주 사이 알짜 매물은 발빠른 회원들이 싹쓸이해갔고 남은 건 기존에 안 팔리던 매물뿐. 투기 투기 시작이 점점 속도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스타 강사와 추종자들의 힘이 버. 저거 그 대구 물자그 사람들이 그 버스를 줘봐서 동네에서 그렇게 추종하는 사람이 있나봐. 아, 네? 그 사람들을 그 버스, 버스 털어놓고 해서 몇 가지 해야겠다. 진짜 뭐야 다 숨은 거짓입니다 안 보고 이야기하고 안보있으니안보 지난 몇년 사이 부동산에 관한 책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뒤이어 경험담을 강연으로 풀기 시작한 그들 지금의 스타 강사들입니다 지금의 스타 강사들입니다. 저도 집을 최근에 네개 샀는데 전부 다 전세생이 세 미리 돼 있는 상태였었어요. 오늘 매수한 아파트는 그냥 천 개로 그냥 나오게 위해서 산 건데 어 그냥 그것 던져 보면 그냥 뭐 5천 정도 먹을 수 있겠다 싶은 건데.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그래서 오늘 굉장히 특별한 분을 최근 들어 스타 강사들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변신하며 매스컴에도 등장합니다. 군당에새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은 판교보다도 더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음. 오늘 진짜 인지도가 높아진 스타 강사들은 앞다퉈 소규모 강좌들을 개설하는데요. 고급 정보는 보통 이런 소규모 강의에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웃음> 그 수화 있는 똘만니들그 소장들 다섯 명 시켜서 분산동에 있는 물건을 싹 써라. 이 많은 단독기도. 단독들이... 강좌는 초급반, 실전 투자반, 실전 고수반까지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요즘 가장 인기 있다는 부동산 여왕의 강좌는 얼마나 할까 여기 보면 이렇게 막 크레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기가 지금 북미래의 포레자이 현장이 되겠고요 수강료는 벌써 조기 마감됐고요 아... 어, 이제 하실 거면 1구개 하셔야 돼요 11월 17일부터 하는 거 아, 수강료는 얼마인가요? 원래는 저희가 천백만 원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우리 대표님 두 번째 호식 읽어 보셨어요? 요건 이제 출간 기념으로 해서 지금 이벤트 중이에요. 네. 원래 천백만 원이었던 걸 지금 오백오십만 원에 등록을 받고 있고요. 이론 수업이 끝나면 실제 현장으로 나가 매물 답사를 합니다. 이것을 임장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스타 강사의 최측근이 멘토가 되어 팀을 이끕니다. 세종중공 6단지여기서 대장주예요. 이날도 강연장의 절반 이상을 2 30대 젊은이들이 채웠습니다. 강의 후에는 현지 부동산 업자와 바로 연결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저희가 팔면 제일 좋지만 제일 잘한 소장님이 연결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취재를 하며 만난 스타 강사의 추종자들은 대부분 전문 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주부, 회사원, 교사, 대학생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